<웃음> 이거 봐. 뭐? 네, 이거 전용 껌은요? 껌은요? 응? 이거는. 다 같이 쓰는 거야. 언, 어, 언니는요? 와. 아. 아야 야. 야, 야. <웃음> 씻어야지. 씻고 줄게. 응. 이거 와 응? 좋아? 이거? 이거는 이것도 물통인데, 뭐? 응. 보온통 같은데? 냉보온? 나 뭘. 어머, 이거 뭘. 어, 이거. 아니, 아이 그건 뭐일도? 이게 이거. 이거 뭐, 음, 뭐. 뭐. 이거. 엄마 이거 이거. 엄마 이거 뭘뭐 줘? 음. 와, 이게 고리도 있네. 이거 아. 이거. 음. 엄마, 이거 뭐 해줘? 이거 뭘 줘? 거. 난포난 숙하다. 아니야. 같이 써야지 세트잖아. 손가락, 어때? 그래, 그래. 먹여자. 먹어어 먹어야. 먹어야. 먹어야. 어야먹 이거 먹먹야 네. 먹자야야 <웃음> 네. 아. <웃음> 리 이거 너무 좋다 나중에 과일 먹을 때 이거 해야겠다 <목소리도> 어, 엄마는 닭발 닭발이 제일 맛있어 닭발은 재밌어요? 그까장난감 싫은가봐요 어? 장난감 싫은가? 이형이 폭신폭신해서 좋은거고 그래 맞아 아프다 이런거야? 예예예 딸공이한테네 또... 와! 아, 감자 한생 와! 려 와! 역시 감자 후추지. 키 어. 때려 내려가. 내려와 내려와. 아, 안, 아, 안, 안, 안 돼, 안 돼. 안, 아, 안 돼. 와 이거 감 빨리, 빨리. <목소리도> 아 핑크색만 좋아해 원래 이런 핑크색도 좋아하고 이런 핑크색도 좋아해 아뭐빨지 아니야 아와저빨이대를 안켰다. 뭐 뭐야! 뭐! 뭐 조용! 뭐 뭐야? 아 정말 언니는 어디녀어서엄마님 응, 언니는 언니, 어디녀어서밥 먹고 물 먹는데 언니는 어디녀어서 맞아 언니 언니 언니수서밥 <웃음> 먹고 어디녀어서 아이소 거기다 놓고 먹어 그러면. 소 돼. 안안 돼. 안 돼. 어? 안 돼. 안 돼. 안 돼. 자 먹었는데. 맛있어? 응. 엄마 이거 뭐야? 까까. <웃음> 까까. 응. 이거 뭐야? 까까. 까까. 응. 같이. 응. 나나 나, 나비는 무엇이 뭐 그요 나비. 나타. <웃음> 타조. 이런 게 있어요. <웃음> 테리한테 물어보자. 테리야. 응. 우리 얘기하는 거 알려주는 거야. 이제 테리도 20개월 됐거든. 그러니까 이제 말해야 돼. 테리도. 어. 타조. 타조. 타조. 나비, Baby. 나비, 나비, 안녕하세요. 안녕. 하세요. 여려요. <laughs> 깎아 주세요. 깎을. 깎아 주세요. 깎아 주세요. 해봐. 깎아 주세요. 해봐. 깎아 주세요. <웃음> 깎아 주세요. <웃음> 봐 봐. 음? 주세요. 주세요. 음? 주. 주. 제. 제. 요. 세? 세? 요. 주세요. 요. <웃음> 주세요. 음? 주세요. 음? 주세요. 알땅. <웃음> 공격하네. <웃음> 음. 음, 멋어. <맛있어. 웃음> 빨리 써주세요